철봉 매달리기 12초 성공했다 오늘부터는 턱걸이 한개 도전한다 잘가라 쌓인 눈을 좀 녹인다 뜨거운 물로 니 것은 뭐하는데? 매달리기 12초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턱걸이 한개 도전 시작한다. 네.